실거래 기록도 믿을 수 없네요. 도대체 진짜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죠? 최근 집을 사기 위해 관심단지 실거래 이력을 살펴보던 주부 김모 씨는 계약 해제된 기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찾아본 단지는 경기 하남시위레지웰프루지오 오피스텔이었는데 올해 1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원에 거래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2021에서 2022년 12억에서 14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5개월 뒤 계약 해제 신고가 돼 있었다. 2021년 거래를 봤더니 11억에서 14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25건이나 계약 해제 신고가 돼 있었다. 거래 발생 후 1년 지난 후 계약 취소된 것도 있었다. 김씨는 1년 지나고 나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 보니 실거래가도 못 믿겠다고 했다. 지난해 신고가 혹은 신고가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된 부동산 계약이 최근 들어 계약 해제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은 시세를 판단할 때 최근 실거래가를 근거로 삼는데 이러한 실거래가가 뒤늦게 계약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삼익 비치타운 전용 1 3 1제곱미터 2, 지난해 3월 21억원에 거래된 계약이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됐다. 거래 10개월 만에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당시 21억원은 최고가에 가까운 가격대다. 현재는 가격이 빠져 15억에서 18억에 거래되고 있다. 이 단지는 22년 실거래 중에 현재까지 계약 해제된 거는 9건에 이른다. 경기도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8월 19일 18억 원에 계약된 실거래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계약 해제됐다. 현재 이 단지는 13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 108제곱미터는 지난해 4월 신고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거니 12월 28일 계약해제 신고됐다. 이 단지는 같은 달 8억 7천만원 거래를 마지막으로 이평형은 거래가 없다. 계약해제된 거래는 2021에서 2022년 거래된 것이어서 대부분 신고가나 신고가에 근접한 가격대다. 이러한 계약들이 길게는 1년이 지나서 계약해제가 되는 것이다. 통상계약해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뤄진다. 부산 동래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나 매도자 사정에 따라서 잔금을 1년 넘게 잡는 경우도 있다. 잔금 마련이 안 되든 마음이 바뀌든 거래 당사자들의 사유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을 길게 잡아놓았는데 요즘 집값이 하락하니까 계약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텔를 띄우기 위해서 신고가로 계약을 한후 나중에 취소를 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상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 해제 사유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취소 시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실거래 한두 건을 보고 시세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20년차 공임중개사는 부동산은 주식처럼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 거래도 보고 종합적으로 시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